분양시장 거품 논란이 지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에서 6,500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충공 후 미분양 단지도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육열과 집값으로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대표 부천지역 수성구마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 0일 대구광역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대구 미분양 가구수는 6,572가구를 기록해 지난 2월 4,561가구 대비 44.0% 2,011가구가 증가했다. 지난해 3월 153가구와 비교하면 42.9배가 폭증했다. 대구의 미분양 단지수는 중구 8곳 동구 9곳 이하 중공우 1곳 포함 남구 3곳 1곳 북구 3곳 2곳 수성구 7곳 3곳 달서구 7곳 달성군 1곳 등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우 미분양이다. 국내 아파트 분양사업 대부분이 선분양 시스템인 상황의 입주가 먼저 진행된 후 주변 상권과 교육 인프라가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중공 후 미분양은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는 시공사와 입주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동구의 중공 후 미분양 단지인 복무동 이시아팰리스는 36가구 규모 소단지 아파트로 2020년 12월 입주가 이뤄졌다. 지난 3월 기준 이시아팰리스 미분양 가구수는 8 4 4에 이하 전용면적 12가구 가운데 6가구, 84.2812가구 가운데 10가구로 나타났다. 8 4 4비 b 는 12가구 가운데 6가구가 미분양됐다. 동구의 중공전 미분양 단지는 유남동 대구 안심 파라곤 프레스티지 139가구 이하 미분양 수신남동 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 오케이. 비공개 요청 신남동 동대구역 센템 화성파크드림 비공개 요청 안녕하세요. 효목동 동대구 2차 비스타동은 비공개 요청 효목동 동대구 프로지오 브리센트 비공개 요청 용계동 용계역 프로지오 아치베르 <웃음> 1,2단지 313가구 신기동 신기역 극동 스타클래스 비공개 등이다. 중구의 중공전 미분양 단지는 성내삼동 대구역 경남 센트로 팰리스 2022년 7월 이하 중공일 삼덕동 동성로 SK 리더스뷰 2024년 9월 태평로 1가 대구역 칼라하우젠트 센트로 2024년 12월 태평로 3가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퍼스트 2차 2025년 5월 동인동 일가 힐스테이 동인 2025년 5월 대봉동 대봉사 아니다 2024년 10월 공평동 도샵 동성로 센트리엘 2025년 11월 등이 있다. 미분양 규모는 건설업체 요청으로 모두 비공개됐다. 남구의 중공 후 미분양 단지는 한 곳으로 대명동에 위치한 나나바로 아파트다. 나나바로 아파트는 96가구 총이동으로 2015년 11월 입주가 완료됐다. 9월 3월 기준 나나바로 아파트는 5412가구 모집에 8가구 84A24가구 모집에 21가구가 미분양이 됐다. 84B는 24가구 모집에 단한 가구도 분양되지 않았다. 남구 중공전 미분양 단지는 총두곳으로 대명동 영대병원역 콜드클래스 센트럴 655가구 봉덕동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39가구 등이 미분양 상태다. 두구 중공 후 미분양 단지는 두곳으로 칠성동 대구역 SDI 프라임과 영경동영경대광무제비양더 연경 퍼스트다. 대구역 SDI 프라임은 오피스텔로 15가구 총 1동으로 2021년 2월 입주가 완료됐다. 해당 단지는 건설업체의 요청으로 미분양 가구 수가 비공개됐다 다른 준공 후 미분양 단지인 연경 대광로 제비앙 너퍼스트는 580가구 청구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2020년 8월 입주가 완료됐다 해당 단지는 84 이하 전용면적 84백구 타입이 있다 84단지만 295가구 모집에 5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준공 전 미분양 단지는 노원동 위치한 북구청역 프로지오 에듀폴에 133가구로 2024년 3월에 입주가 가능하다 수성구는 중공 후 미분양 단지만 세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공대 입주 4년이 지난 지산아일시 네이처는 40가구 이하 소규모 뭐 단지임에도 일부 물량이 주인을 못 찾았다. 이어 더펜트하우스 수성 143가구 모집과 지난해 12월 중공한 수성골드클래스 더센텀 588가구 모집도 현재까지 미입주 상태다. 수성골드클래스 더센텀은 미분양 가구 수가 84 3가구 112일가구로 지난 2월에 이어 줄지 않았다. 지산하 일시 네이처와 더펜트하우스 수성은 건설업체가 미분양 가구수를 비공개 요청했다. 수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에 기존 물량이 빠지지 않고 있고 신규분양 단지도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그는 요즘은 금매매 급전세 물량도 많이 나와 세입자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성구 중공전 미분양 단지는 중동 수성 비일 리버파크 비공개 파동 수성의 모로하인 비공개 수성동 일가 더샵 수성오클레어 12가구 파동 수성 네이크 우방 아이유실 267가구 2입주자를 구하지 못했다. 달서구는 중공전 미분양 단지 수가 7곳으로 진천동 월벨 라운프라이빗 디엘 1가구 볼리동 달서 SKVIW 28가구 두리동 중흥 S클래스 비공개 감상동 헤링턴 플레이스 감상 비공개 본동 빌리브라디체, 비공개 본동 달서, 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비공개 권리동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 비공개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인구 대비 공급 물량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구 인구 현황에 따르면 서울, 대구총 인구수는 2378,573명으로 만 전년 동기 240만 6 2965명 대비 27,723명 1.2% 감소했다. 대구 수성구는 올 4월 인구 수가 41만 5 694명으로 지난해 42만 1840명보다 6 146명 1.5% 줄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한해 대구에서 공급될 예정인 아파트는 2만 5천여 가구로 평년 수준인 1만 2천 가구의 두배를 넘는다. 현장에선 이미 올해 미분양 아파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수성구의 경우 학군이 매우 좋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자녀 교육을 위해 지역에 입성하며 수요가 증가했다가 다시 학군 수요가 감소했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